30년 전에 권사님께서 어느 시골교회를 다니셨고 전도를 다니셨어요. 퇴근 후에 밤늦게 돌아다니셨고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골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포인트 치료라는 것을 하고 다니셨으며 함께 하시던 장로님께서 서울로 이사를 가셔서 혼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어느 한뇌졸중걸리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치료도 해드리는데 이분이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뇌졸중에 걸리셨습니다. 술을 너무 과도하게 매일 드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H건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하길래 겨울에 두달 정도, 그추 겨울에 두달 정도 방문하여서 돌봐드렸는데 두달 만에 많이 호전이 되었고 교회 나와서 이제 교회 청소 봉사도 하고 잘 다니기로 약속을 할 정도로 걸어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H 권사님께서는 이분께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한 번은 그분의 빨간 술마귀가 권사님을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눌렀다고 합니다. 그날은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두려움이 느껴졌고 밤새 그쓸마귀가권사님을 팔다리를 붙들고 있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축사를 해도 그 당시에는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의 뇌졸증 상태 그대로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귀가 나가기 전에 치유 축사하는 분들에게 그 영의 상태나 이제 어떤 마귀인지 알려주곤 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새벽 4시에 가는데 밤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다가 4시에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울리니 순간 술 마귀가 권사님을 확 놓고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할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걸어 다니시자 동네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와서는 술 한잔하자고 마귀의 유혹을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분은 술을 한잔했고 그 후에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이렇게 한영혼 살려보고자, 교회에 잘 심어보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마귀들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권사님은 혼자 가기에는 어둡고 시골길도 위험해서 목사님께 그 집에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찾아갔습니다. 그 환자분의 따님께서는 이두 분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고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합니다. 꿈 내용은 검은 옷을 입은 사자 세 명이 아버지를 데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가려 버티시고 그때 마침 권사님과 목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였을 때그 사자들이 그 아버님을 탁 놓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호흡을 간신히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함께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할아버님께서는 그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따님께서는 한번 더 꿈을 꾸셨고 하얀 천사들이 아버지를 품에 들리고 천국에 가시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분들께서는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워지기 전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설프게 공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는 지식을 늘리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 친구들의 습관과 행동에 다시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끊어내고 뭐 안되면 이사를 가서라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오랫동안 몸에 배인 습관들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또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만 짓고 살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회개로 이끌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권사님의 네 번째 손주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의 아드님은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애국자죠? 권사님은 결혼 당시에 며느리에게 삐집올 거면 5명의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셨고 그 며느님도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 계속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음,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지금 현재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고 넷째 아이가 나왔는데 항문의 구멍이 거의 없을 만큼 작게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6개월 될 때까지 중환자실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였고,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아이를 어느 날 포기했고,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얼굴이 퉁퉁 붓고 아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니 아이 팔다리를 묶어 놓고 그냥 생명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권사님의 아드니까 며느리도 모두 그 아이를 포기하고 죽는다고 병원에서 말하니까 낙골당에 안치시킬 계획까지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처음에 항문의 구멍이 좁아져서 나온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순간 관계의 단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이의 항문이 막혀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교회에서는 엄청난 중보기도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의 어느 부분이 붙어서 수술도 하였고 목사님도 방문해주셨고 수술 시작과 마칠 때까지 다섯 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은 숨이 막히고 까무라치고 힘들어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 종합병원에서 손쓸 수가 없다고 해서 며느님은 그냥 포기해서 친정에 있었고 그 아드님도 아이가 그냥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에 권사님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손주를 보러 중환자실로 찾아갔습니다. 음, 아이가 너무 퉁퉁 붙고 이제 어쩔 바가 없으니까 팔다리를 묶어놨고 아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적인 말씀을 하고 찾아갔고 병원에서는 면회도 시켜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권사님 아드님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니 보여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여서 간호사가 면회를 시켜주었고 그렇게 의식도 없고 붓기 상태로 이제 눈도 안 떠진 상태로 있던 아기 위에 손을 얹고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은 떠나가라고 축사기도 하고 치유기도를 간절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손주는 5, 6개월 아기였습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죽는다고 했던 손주가 며칠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질병의 영을 내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손주는 현재 3살이고 잘 뛰어다니고 호흡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H권사님에게 있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작년 권사님의 요양원 일터에서 밤새 잠을 안 자는 그런 치매 환자들이 많잖아요. 하루는 할아버지 한 분이 권사님을 향해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특별히 공격을 하거나 밤에 도망치거나 그런 분 아니고서는 축사를 하지를 않는데 이 할아버지가 새벽이 다 되도록 잠을 주무시지 않고 시끄럽게 하시고 권사님을 향해 달려들어서 권사님께서는 그분을 딱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으로 세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갑자기 꼬꾸라지듯이 바로 깊은 수면에 빠지셨습니다 그 붙잡고 있던 마귀가 도망을 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옆에 계신 그 광경을 보고 계시던 학력 높으신 고대 나오신 똑똑한 할아버지가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밤새도록 그 자세로 앉아서 계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에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지방에 살고 계실 때그 구원받은 날짜를 확증받고 그 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이단 종판의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서 보니 그들도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이 권사님의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다 보였는데 모두 다 시커멓고 거지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이단교회를 잘못 다니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돼서 다같이 지옥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 미혹의 영에 묶이면 10년, 20년 시간 낭비하고도 한참을 허비하고도 많은 물질 탕진과 회복이 더딥니다. 어쩌면 평생을 그 자극적인 사이비 교주의 말, 미혹의 영이 인도하는 교회만 찾아다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서 더더욱 이단들이 득실거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더욱 깊게 읽고 미혹되는 이단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음, 조금이라도 알아두시고 항상 경계하시고 이단 교회는 가지 않도록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옆집 H권사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H권사님의 이야기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